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한 만년필은 펠리칸에서, 펠리칸에서 나온 펠리칸에 나온 펠리카노 골드론 만년필인데요. 펠리카노 골드론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이 펠리카노 시리즈, 중에, 시리즈 중에서도 조금 화려하게 나오는 케이스예요. 제가 일단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외관은 일단 여기 펠리칸 노고가 박혀져 있습니다. 펠리칸 노고가 이렇게 사, 정, 정식으로 펠리카... 펠리카노 업 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펠리카노 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색깔은 이번에 노즈골드로 했고요 노즈골드가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노즈골드로 했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잉크 잔량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립을 보시면 지금 다른 펠리카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른 펠리카노를 보여드리면 다른 펠리카노는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클립이 상당히 클립이 제대로 되어 있는 이게 클립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갈만큼 클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펠리카노 골드넛 같은 경우에는 클립이 제대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펠리카노가 안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대신 여기 조금 더 클립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제가 스티커가 원래 붙어져 있었는데 요그 바코드 스티커를 떼면서 생긴 자국이고요 이건 좀 무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더럽게 됐어요네그 위에 이제 여기 윗부분의 탑부분에 탑부분에는 부분에, 탑 여기 펠리칸 이제 로고가 박혀져 있습니다 로고가 박혀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포인트 부분으로 이렇게 사로로 쭉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서 여기에 다얗게 이렇게 클립 부분과 연결되는 이런 식으로 하려게 일단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처리를 하면서 꽤나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을 볼게요 안쪽은 일단 요것도 펠리카노랑 일단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펠리카노랑 비교하면 살짝 조금 색깔적으로 다르고 그리고 약간 길이도 조금 길이는 똑같아요 길이는 똑같은데 여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조금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일단 홀이 있다는 점이랑 홀이 있다는 점이랑 그리고 여기 여러,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요거는 데모노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펠리카노 골드넛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분적으로 골 고... 대몬 데몬, 데몬 데몬 데몬 방식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흰색깔로 처리하면서 흰색깔로 처리하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줬다는 것을 알수 알수 있습니다. 계속 말이 조금 꼬이는데 대본은 있는 듯이 일내요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것도 오른손잡이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른쪽에만 여기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만 엠보싱 처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만 엠보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꽤 예쁘게 꽤나 어, 편리합니다. 편리해요. 저번에 펠리칸 업 만년필을 썼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펠리칸 그냥 펠리칸만 그냥 펠카노 펠리칸 만년필 설명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엠보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미끄럼 방지가 탁월하게 됩니다. 이요 부분은 실리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리콘 으로되어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가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촉 같은 경우에는 촉에는 아무런 표시가 안되 있거든요 이번에 촉에는 진짜 EF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EF촉은 정말 EF촉밖에 없어요 진짜 EF라는 표시밖에 없어요 심지어 EF도 잘안 보여요 그리고 밑에 는 보시면 피드부분이 잘 감싸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린 펠리카노랑 조금 다른 점인데 펠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이 데문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피드부분이 조금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예 보이지가 않고 그냥 흰색깔로 포인트를 줬어요 흰색깔로 포인트를 줘 가지고 조금 더 예뻐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예쁩니다 물론 이건 노주골트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물론 제 개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개인 취향, 취향상으로는 제가 이거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감을 설명드려야겠죠 필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각사각 거린다는 보, 모습을 일수 있어요 되게 사각사각 e f 쪽이라서 그런지 되게 사각사각 이렇게 펠리카노보다 일반적인 펠리카노보다 훨씬 더 사각사각거릴 수 있거든요 이거 지금 잉크가 조금 모질라서 잉크가 지금 제대로 흘러나오지가 않던데 일단은 되게 사각사각거리는 필기감 보여주고 있어요 되게 사각사각거리는 필기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필압에 따라서 굵기가 변한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굵기가 변하고 그리고 어 안에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국제우격이라서 국제국격이라서 아무 컨버터나 쓰셔도 됩니다. 국제국격 컨버터는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저번에 안쪽에 설명 안 드렸는데 안쪽에는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이제 고정 역할을 해주면서 여기 있는 요 컨버터가 안 흔들리게 제대로 고정을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만년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25,000원을 주고 샀고요. 어, 초보자들에게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만년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예쁜 만년필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만년필입니다 물론 이제 새필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f 초고 사시면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제 새필을 좋아하기 때문에 e f 초고 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부분 설명 드릴 건없고요뭐 어, 이것도 한정판으로 나왔다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한정판으로 샀었나? 기억이 제대로 안나는데 어쨌든 요 같은 경우에는 상시 판매일 거예요 상시 판매라서 아마 사기 구하기는 쉬울 겁니다 아마 요거보다는 조금 구하기 쉬울 거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2014년 한정판이기 때문에 조금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좀 베스트펜에서 풀릴 때 바로바로 사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요거는 상시 판매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기가 매우 쉬울 겁니다. 이만 여기까지 파만니의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저는 가보겠습니다. 빠이!